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1대1 상황에서 적을 1 0로 죽이고 치킨을 먹어볼거예요 그럼 출발! 1 0로 치킨을 먹으려면 연막탄과 10포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는 피지컬이 필요한 운이 좋아야 됩니다. 10포가 잘 안나오거든요. 아무튼 멀리 가서 파밍하기 위해 차를 타려고 했는데 경쟁이 붙어버렸어요. 타타타타타타 운전 사고를 겼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적이 차를 물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저는 일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손놀림으로 차를 살릴 수 있다. 유튜버 중에 주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종부터 차를 빼낸 저는 차를 이렇게 만든 적을 쫓아가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적도 죽이기 위해 잽싸게 내려서 총을 먹었어요. 차를 타면 차 안이 조준이 안되는데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이죠 이건 몰랐지 이렇게 두 명을 잡은 저는 파밍을 떠났습니다. 시포스, 시포스, 시포스, 헉. 시포스, 시포스, 시포스. 헉. 시포. 시포. 시포를 먹고 이동하고 있는데 저를 쏘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막고만성격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쯤에 차를 멈추고 차가 물에 빠졌지만 괜찮습니다 적을 잡고 차를 뺏으면 되니까요 아 누구야 총을 단발로 해놨네 차는 물에 빠지고 저기 반대편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겐 이번에 새로 나온 비상 호출이 있었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여기 안 돼! 어 됐다! 오오오! 전 날아오르기를 기다렸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안! 안! 안! 안! 안! 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하늘에 올라간 저는 다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고 적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 무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대 컷! 그렇게 마지막 1대4 상황까지 왔는데 저게 에임이 이상했습니다 아 이게 보인다고? 호호 여기서 상대가 핵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도 C4는 못참지 가라 C4 다음판은 C4를 먹고 마지막 세명까지 살아남았는데 컴강을 맞고 죽어 버렸어요. 아이디가 개 사실 처음엔 금방 성공할 줄 알았는데 1등을 하면 10포가 안 나오고 10포가 나오면 마지막까지 사람지를못 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 플레이어 건을 먹었어요. 가만히 서보자 이거 BRDM 불러서 10포 붙이면 되는 거아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저는 시포를 미친듯이 찾아다녔어요.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호호를 먹은 저는 BRDM을 불렀고, 타밍을 완벽하게 마친 저는 가기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에 차를 대고, 적들이 줄어 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5분정도 숨어있다가 자기장이 바뀌어서 이동을 했고 마지막 두명까지 살아남았습니다 k a r d m 이 있던 저는 적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e 광 m a 야구루지야구루지 고런수를 탄다더라이 o 네. n 얍! 이렇게 적은 실컷 약올리고 이만 보내주기로 했어요 실컷 고치고 여기만 던지고 감사합니다. 유바